안녕하세요 블록 인포의 성그 입니다 오늘 방금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있는 소식을 급히 가져와 봤는데요 같이 보려고요 기사 제목은 검찰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압수수색 장부 거래 혐의 또 보유 물량보다 많은 암호화폐 판매 라고 되어 있네요 같이 기사 내용을 보자면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업비트가 암호화폐를 실제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보유한 것처럼 보이도록 전산을 위조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업비트 설립 초기 실제 보유한 것보다 더 많은 암호화폐들을 판매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인데요.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해서 사람들도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데 이 사건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블록인포 선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